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소속사 측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겠지만은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받은 광고들 다른 다른 롤큐 소속 사람들한테 넘겨주느냐. <웃음> 자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아왜왜왜왜 왜, 왜, 왜 그래? 아 끝났잖아 한혜 차. 자 오늘 46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스콜라 한게 재밌었다고요? 스콜라가 재밌었다고요? 요즘 코온모드 핫하다고요? 안해요? 저는 심리스 모드 안할 생각이라서 심리스 모드 하다가 이제 본 타이틀로 돌아갈 순 없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끝날 거면 팔을 왜 자름? 아... 그는 좋은 낭만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이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올렸죠 제가 내일 휴방 한다고 혹시에혹시에 혹시에, 혹시를 위해서 자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돼 제가 얼마 전에 스위치를 팔았어요 내가 그 돈으로 사는 건데 그래도 돈을 많이 썼어요 이번 달 생활비 줄수있을라나 모르겠네 돈이 너무 없는데 <웃음> 너무 무리했나? <웃음> <웃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소리 하지마 임마 <웃음> 엘든링 서버 고장 난게 아니고 고장 난거 맞아요 놀랍게도 고장 난거 맞습니다 여러분 왜다왜 왜 플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일 풀스 거래하러 갑니다. 디지털 버전으로 45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싼데 해서 이참에 스위치도 팔았겠다 사러 가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중고로 사는 거라서 오랜만에 옛날 기분 될까 예전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는 냉장고 끝까지 다 뒤져서 막 먹었거든요. 이거를 또다시 느끼게 될줄이아 내가 <웃음> 풀스 왜 사냐고요? 저의 이제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트로피를 못딴게 데몬즈 소울이거든요. 데몬즈 소울만 딱딱 그다 일곱 개싹다 이제 트로피를 다딴 거라서 저의 수건을 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몬즈 소울 그거 하나 하려고 풀스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불본은 또 겸사겸 사는데 사실 최종 목적은 데몬즈죠 다행인 거는 제가 과거 때 불본이랑 데몬즈 소울은 둘다 디럭스로 다운로드판으로 이미 사놓은 편이라서 저는 본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디스크 버전을 안 사고 디지털을 산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제 디스크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리스크 사봤자 도 팔아야 되니까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정도 이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다운로드판으로 사서 계속 계속 이제 즐기는 게 난,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그런 뒷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광고를 메일로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소식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광고를 하려던 이유도 그래서 살려고 하려고 했는데 제 의욕이 있었거든요 광고 하려고 가잘안 됐었네요 좀 유튜브 영상 보고 보통 광고 맡기는 사람들은 유튜브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최근 거들만 보지 옛날 거는 안 봐요 옛날 거는 안볼걸 제가 진짜 단도 진입적으로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소속사 측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겠지만은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도 광고가 저한테 안 들어오길래 나 물어봤어요 진짜 혹시 내가 받아온 광고들 다른 다른 롤큐 소속 사람들한테 넘겨주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소속사도또그 소속사만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 그런 게임이 좀 마이너 하긴 하죠 그래서 마이너에서 덕분에 나는 생활고에 시달리긴 하지 이렇게 풀스 사는 것도 사실상 여러분 덕택에사는 겁니다 여러분 덕택에사는 거야 사실상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광고를 못 받는 거는 여러분 탓인가? 바로 벌받은 아 알았어 알았어 내 잘못도 크다 내 잘못도 있지 근데 보통 불발되면 통보라도 해주지 않나요? 어저 지금 두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어느 분 말로는 회사 일이라는 게한달 걸리고 뭐두달 걸리기도 한다 그런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나가 세대는 맞거든요 근데 안 봤어 나는 나 93이에요 30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몸이 하나하나씩 이제 망가지는 두살 가지고 뭐가 어려져요 두 살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뭐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진 진짜... 진짜 예전에도 또 한번 얘기했었는데 간혹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간혹 좀 늙어 보이는 친구들 넌 지금 일이 늙었으니까 나중엔 동안이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지금 늙으나 나중에 늙으나 똑같잖아요 <웃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 미친소리 하지말기 친구들 <웃음> 겉모습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나는 유아기가 되고 싶지는 않요 아 싫어 아무래도 용사의 막 고기 덩어리 알렉산더 파편 그 너무 비가 부리지 않아? 어? 잠깐만 이 고기의 맛은? 이건 보크? 경단에 익숙한 냄새와 맛이 느껴진다 <웃음> 수비드 멋이 <멋있>, 미치겠다 <웃음> 어쩐지 알렉산더가 중간에 용암 중간에 용암에서 쉬는 게 사실 자기 몸 붙이는 게 아니고 수비드 했던 거였어?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웃음> 처음에 땅에 들어가 있던 거 숙성 중인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가 김치나 간장 어디서 담갔어요 그거 천연 냉장고 있잖아 땅 속에 묻어놨잖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이유는 없어요 아 어쩐지 오늘 밖에 나가니까 우산 들고 있더라 사람들 아비 오는구나 근데 다들 퇴근하시면서 비는 안 맞았어요? 아니 잠깐만 아직까지도 퇴근 못한 사람 있나? 그건 좀 슬픈데? 지금 7시 44분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라서 높은 확률로 이제 잔업 잔업이 확실히 있을 텐데 정말 긍정적이야 집중 변경하면 상남자가 아니라 근데 간혹 보면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플랭크톤 하는 행동까지 보면은 나는 참 깡따구가 있다고 봐요 가끔 사람이라는 이게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지언정 난 그걸로 좀 위안을 좀 삼기도 하죠 나도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근데 난참 희한한 게 뭔가 안심이 되네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만족을 해버렸어 너무 많은 일을 겪어버려가지고 이런 일에 너무 쉽게 쉽게 만족을 해버린... 걸까? 여기서 내가 안주하고 만족 해야 될까라는 그런 한편으로는 또 욕심이 나죠. 좀더 잘해보고 싶고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잘 버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만족, 만족스럽게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만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뭔가 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을 안하면또 어떻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이 그래서 즉흥적으로 됐어요. 오 저거 되게 좋은 말이다. 저 말에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 과거의 고통이라는 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옛날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때보다는 지, 지금이 훨씬 낫네 하면서 어거지로 보통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탈이라 반 정도는 해탈은 됐는데 저의 다른 반쪽은 해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죽어서도 해탈은 안될것 같아요. 무르 사람이라는 게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게 해탈이 되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제. 해탈한 거는 군대에서는 해보지 않나. 아 그거 일리가 있구만. <웃음> 아, 어, 너무 긴장을 안 했어. 오이오이 오이, 내일 플스가 오는데 너무 긴장 빠진 거 아니냐고. 어이, 코치 오마에. <웃음> 유튜브 영상은 안 올리시나요? 아니, 왜? 아니, 내일 편집은 계속 해요. 아, 왜 그래, 나한테. 사냥창 너무 소박하다고요? 제가 좀 소소한 걸 좋아합니다. <웃음> Made of m i k l a Yo, what the... 이게 도대체 뭔가요? Hey, fuck you, man! You are a l r e a d dead. a 어. 어, 야, 백스텝을 하더니 치사놈, 치사놈, 혼내줘, 혼내줘. 진짜 치사 <놈이. 웃음> 점프. 한번 더. 잘해야 <웃음> 된데한번 <웃음> 더. 한번 더. <웃음> 언제 거